저는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. 무슨 선물이에요? 메디아이카 <웃음> 내가 까시겠냐고. 도와주세요. 감자는 큰데 이게 아닐까요? 작을까요? 큰가? 클까요? 여러분한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엄청 크고요. 이거 광고에도 나왔던 거죠. 오, 어, 생각보다 엄청 큰데? 맞아. 음. 생각대로 딱 이만한 거가 음. 이만한 거였어요. 뜯어 봅시다. 네. 뜯어 봐야죠. 그래야지 개봉을 할수 있죠. 일단 뒤에 테이프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일단 떼야지 되는 뭐가? 거가... 어, 네, 내가 가비나 씨 뜯을게. 어. 이거. 이렇게 골랐다 뭔가 느낌은요.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. 이게 진짜 아시타가요 그리고 저는 건전지를 이렇게 넣는게아니라고생각했어요 건전지를 놓는 넣는 거. AA 건전지 두 개, 두 개, 네 개. 리모콘에 AAA 건전지 3개 이거 따어지으 만든 건데 박차릴까요? 아닐까요? 좀 튼튼해 보이긴 한데 박차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? 이거 느낌이... 이제 리모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알 c 카가 생각보다 크고요 이만큼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되게 위안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버튼은 누른거고 게임 건전지 근데 누런거 붙입니다 대박발견! 대박발견! 키면 눈에서 불빛이 나온다 응. 자연스럽게 불빛이 나오는 게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